안녕하세요. 도치 라이프의 도치입니다. 오늘은 연천에 있는 땅의 미소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땅의 미소 캠핑장 한번 둘러보고 어떤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미소 캠핑장 사이트는 이런식으로 생겼고요 사이트 번호가 딱히 존재하는게 아니라서 어, 선착순으로 오, 오셔가지고 빈 곳에 텐트를 치시면 됩니다 이쪽 입구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 옆에 관리 사무실이 있고요 매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쪽 건물에 샤워장이 있는데 샤워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샤워장참 깔끔하고요 어 동네 목욕탕 같이 생겼네요 규모도 어느정도 좀 있는 편이고 깨끗해서 좋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, 뭐 화장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화장실도 되게 널찍널찍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한 개가 따로 있고요그 다음에 어, 장인 가족용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위에 수건도 위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샤워장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취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취사장이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어, 굉장히 넓습니다 취사장 깔끔하게 청소도 잘 되어있고 규모도 상당히 크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우측부터 돌면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관리동 바로 앞에 이렇게 파에서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 텐트들이 다 쳐져 있는데 여기가 어 장박으로 쳐 놓은 텐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텐트가 엄청 많이 쳐져 있는데 90% 이상이 다 장박센터입니다. 그리고 이 앞에 수영장도 있습니다.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. 수영장 미끄럼틀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따로 있고요 어 놀이터 규모도 상당히 크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텐트 쳐져 있는 거 보시면은 거의 모든 텐트가 다 들어갑니다 천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텐트가 굉장히 많이 쳐져있어요 이렇게 장박 텐트가 많이 쳐져 있는 캠핑장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는 이런 식으로 파쇄석 사이트를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어, 파쇄석 반 데크 반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 전경을 좀보여드릴게요 지금 놀이터 앞쪽 데크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이고요 풍경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은 데크 사이트 쪽에 자리를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위쪽 사이트들은 풍경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데크 사이트 쪽에 텐트들이 꽉차 있는데 이 텐트들 때문에 지금 좌측에 있는 텐트들은 풍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앞에 텐트 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모든 사이트들이 거의 다차 있어요 장박 텐트로 왜 이렇게 장박 텐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지금 설명드린 곳이 이 e 사이트 지역이고요 이 e 사이트를 다시 지나면은 비 사이트 지역이 있습니다 비 사이트 지역은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, 전경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 사이트 앞쪽에 이렇게 파쇄석 사이트가 또 있는데 어 이거 정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이곳에서는 강이 보이진 않아요 좀더 들어가야 보일 것 같은데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관리동에서 우회전을 해서 우측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이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소나무 데크 사이트 쪽이 나오게 됩니다 아 소나무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. 그리고 데크 사이트는 100% 데크 사이트가 아니라 데크하고 파석하고 조합이 되어있는 사이트들입니다 여기가 소나무 데크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소나무 데크 사이트부터 어, 강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데크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소나무 데크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큰 데크에 이렇게 줄을 쳐서 구분을 해 놨고요 그리고 데크 50% 파쇄석 50%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데크에 뭐동 텐트라든가 텐트를 올리시고 파제석에다가 타프를 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밑에 강하고 캠핑장하고 고도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강을 보려면 이렇게 좀 서서 보셔야 돼요. 앉아서는 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크 사이트 앞쪽으로는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잔디광장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카라반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연못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연못이 있고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연못 주변에 또 장박으로 텐트를 쳐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구역은 뒷 사이트 구역입니다. 관리동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이트고요. 어, 모두 파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트 중간 중간 이렇게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게 존재하고요. 그리고 뒷 사이트는 어, 화장실하고 제일 멀어가지고 글쎄요 여기.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나 좀 싶기도 합니다 뒷사이트에서 보는 정경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강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캠핑장 끝에서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캠핑장 생긴 게쭉 길게 생겨 가지고 어 중앙에 관리동이 있고 맨 끝에 쪽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는 어 샤워실 화장실이 굉장히 멀어요 이건 완전 청구를 하셔 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캠핑장의 장점으로는 어 화장실 샤워장이 크다 그리고 깨끗하다 그리고 기대가 있다. 이 정도가 큰 장점으로 꼽으려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다. 이 정도일 것 같고요. 장박 센터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 장박을 많이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양쪽 끝에서 중앙까지 지금 걷고 걸어오고 있는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이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리동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놀수 있는 공간도 이 중앙 쪽에 몰려 있고 화장실, 개수대 이런 것 편의시설들이 가깝다 보니까 는 어, 이쪽으로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텐트를 친 빗사이트 지역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빗사이트 지역에서 전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빗사이트 위치에서 그 뒤에 있는 사이트들은 높낮이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강쪽 전경은 볼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나마 여기 B 사이트 첫 번째 지역 여기는 밑에 하고 그나마 약간의 고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경치는 보여집니다 앞쪽에 제 생각에는 자리를 잡으실 때 A 사이트 쪽을 먼저 자리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B 사이트 쪽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 데크 사이트하고 파쇄석 사이트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만원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 사이트가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